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 유튜브 첫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벌써 5개월이 불렀고요. 저는 지금 60대 후반입니다.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뉴젠드로 가족이민을 갔고 거기서 한 7년 살았고 다시 호주 시드니로 이주해와서 산지는 올해로 19년차니까 해외이민생활은 모두 앞에서 27년차입니다. 그동안 일을 놓고 그냥 이대로 지낼 수만 없어서 오늘은 조용한 조 곳에 가서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앞으로 즐겁게, 유익하게 생활할지 결말을 지으러 갑니다. 아, 반갑습니다. 2019년 올해도 반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단무지 유튜브 호주 유튜브 이제 시작합니다. 아 인사하는 것이 마치 제가 가끔 보는 아, 젊은 유튜버 제임이라고 이 있어요. 제임을 흉내는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단무지가 뭐냐고요? 호주튜브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우선은 단순하게 또,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제 마음의 다짐이 들어있습니다. 에, 나이가 먹어 뭐 이제 인생 2막을 시작하면서 자존감과, 아, 행복감을 떡상시키려면 중단없는 자기개발, 예컨대 그동안 못했던 책 읽기, 또 어떤 사람은 책 쓰기도 말아요. 운동, 자전거 타기, 여행, 건강, 그밖에 취미 활동 등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즘 말하는 1인 지식 기업가 또는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할수 있는 유튜브는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매우 좋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떠한 자기 실현과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인 정신적 육체적인 액티비티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금년 초이고 유튜브를 통해 갖고 싶은, 알고 싶은 사항을 다시 말해서 장비 구성이나 스타일, 기타, 포괄적인 에, 정보, 방법론 등을 유, 유튜브를 통해서 서치를 해 보았습니다. 아, 특이한 일은 유튜브는 그 유명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영상을 찾아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영상을 적어도 제가 본거에 한 400개 정도 봤을 거에요 이렇게 원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는 유튜브는 제가 생각하는 가정교사와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래를 걱정하는 당신 도대체 왜 안하십니까 라는 유튜버 다니셈TV 영상을 보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는 더 이상 어, 뜸 들이지 말고 나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야겠다고 조심 먹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영상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해 주신 다니샘 이분께 이번 제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 의한 사람으로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분 다니샘과 앞에 얘기했던 어, JM처럼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제 유튜브도 계속 나가겠습니다. 이번 제 영상에서 보듯이 단무지 라는 말은 제 유튜브의 인트로 아웃트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구독 좋아요 또 알람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유튜브 트렌드를 볼때 20대 30대 또 40대 50대 유튜버는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60대 70대 유튜버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면 70세가 넘으신 그 박막례 할머니라고 있, 계세요. 또 90세가 넘으신 에, 김동길 박사님 이분도 유튜브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지많은 박사님도 계시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60대 후반인 제가 대단히 동기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주 튜브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시즈니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고 해외 이민 생활 경험을 소재로 영상을 다루겠습니다. 특별히 해외 유학이나 해외이민, 또 직업전환을 생각하시는 아, 관심있는 분들 시청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은퇴와 노후생활에 대해서 생활지혜를 나누실 분들 저 영상, 제 영상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유튜브는 에, 앞으로 운영하면서 저도 아, 학고 유튜버지만은 앞으로 노하우가 점점 쌓이면 은 유튜브 시작을 에 필요한 많은 정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유튜브 도우미 또는 유튜브 코멘테이터로서의 에, 역할을 또는 전문성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로서 1인 지식 기업가로서 유튜브의 생산 활동을 에, 시작하면서 가능한 제 영상을 매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야외 나가서 또는 차내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또는 먹방에서 브로깅 스타일로 호주 일상에 대해서 또 지역 탐방을 주제로 해서 영상을 제작 업로드하고 만약 날씨가 안 좋잖아요. 비가 온다든지 뭐 춥자든지 여러가지 사정으로 실내 슈트두에서 여러가지 하우투 스타일 주제로 녹화영상이나 실시간 생방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단무지 유튜브 호주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